자, 오래간만이니까 우리가 응? 공유하심면 해주세요. 자, 이제 이거는 천부경이 아니라 천주경입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천부경이라는 것은 이 천주경을 풀기 위한 이 누구말따나 큰 링페이퍼라고 생각합니다. 컨닝페이퍼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동안에 내가 이 천두경을 강좌하려고 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하고 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한달 정도 했나 그죠? 한달 정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어봤나요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풀었죠 그제? 그러면 천부경과 어메이징 글래스 한개 있는데 또 하나가 어디에 또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세계, 이 세계가 이제 합산이 딱 되게 되게 되면 세계의 모든 인류의 초창기의 경전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실종의 인류의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종교가 발전되어 온 그가정까지를 전부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경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경이 이제 풀어 나가는 거지.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는 여러분들이 참다 연습이다. 맛빼기. 저 우리 이마트 가게 되면 고기 맛빼기 있지. 중간에 새한개 갖고 한 개씩 먹듯이. 군데군데 찍어 와고 가지무 봤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런데 그 메인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왔다. 그런데 이것이 때가 아니면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그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예를 들게 되게, 되게 되면,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풀리기 전에, 풀리기 전에는 한, 한달 정도 됐다. 그제? 한달 조금 넘었나? 한달 정도 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천주경 강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 뭐가 터지겠어? 한국의 신은 미쳤다 이렇게 된 건가요? 뭔지 알겠죠? 한국의 신은 다 미쳐버린다 그런데 지난주 하려니까 뭔가 이렇게 확실한 것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밀린 거야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밝혀진 상태에서 이제 정말로 한국의 신이 이 미친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차근차근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듯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바꿔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다. 우리는 바꾸는 것보다는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천주경 강좌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2월달까지는 내가 2월달 3월달 정도까지는 그냥 강좌를 시작할 거예요 소개 강좌 그러면 내년 한 3월달 정도 되게 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좌를 진행할 예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길은 여러분들이 이 천주경의 올바른 길. 천주경의 올바른 길. 그러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되고. 자, 예를 들게 되면, 다른 사람이 처음 다 도둑놈이라 해가지고, 따라서 도둑놈 될 거가? 도둑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천지니까, 요그럴까요 <웃음>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도덕년비가 사위꾼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 속으면 되는 거야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안 속다 보면 속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노? 그럼 얼마나 되겠지 그지? 우리는 하나의 그 단추를 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세상에 한번 봐봐 올바른, 올바른 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렇게 한국의 신들은 전부 다 미쳤다고 하는 거야 내가 미쳤다고 했어? 그리고또 미쳤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천주경을 하는데 이것이 올바른 길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 천주경을 음, 올바른 길을 인도해주는 사람이 나는 진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응? 누구 말따나 뭐친뭐 뭐? 친박 비박 감박 뭐 찜기박 뭐 어만박이 다 생기듯 그런 게 아니고 올바름을 전달해줄 수 있는. 정말로 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올바름을 가르쳐 주는 거야. 자,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피우지 않았던 거. 정말로 중요한 공부들. 그래서 경의 공부도 시작하게 될 것이고, 어, 이렇게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천주, 뭐 천주교가 아닙니다. 자, 이 천주는 하늘의 주인이다. 자, 하늘의 주인이라는 것은 뭘까?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어쩌면 이것을 잘못 푸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이 난세다, 난세. 지구가 폭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난세예요. 그렇게 사람이 혼이 헐빠진분거야 혼이 헐 빠지고 나오게 되면 나중에 뭐가 남겠나껍데기밖에 안남았겠지 그치? 그렇게 이제 속물이 되는거야 속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속물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거고 그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천주는 하들의 주인이라고 하들의 주인경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천부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메인경입니다, 메인경. 맹경. 자,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인류가 그래와서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천만에. 천만입니다. ,이? 우리가 지금 뭐갖고 한족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한족을 막 따지지, 그지? 이건 한국족이 아니고, 한국민이 아니고, 한족입니다. 한 종이 탄생하면서 인류에 이렇게 만들어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이전에 수만 년 전에도 이런 인류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인류가 존재했다는 거. 다 그러면 그때 인류들은 이것보다 더 우리 지금의 인간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시시해서 그럴 뿐이다 하수구로도다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밝히면 그러면 또 이거 하게 되면 또 핵에 망쳐간 놈이 놓었다 싶어갖고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밝히지 않은 내용은 내가 될수 있으면 지향을 하는 거야. 전부 다 또라이들이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구별을 보하안네자 그래서 이 한족이 한족이 우리는 한 1만 년 정도 됐다. 그지자이 한족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신화를 봐야 된다 우화와 신화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신화와 우화를 음, 신화. 신화 신화다 신화와 우화 어? 어, 신화다 자 그래서 이 신화를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많은 것을 우리는 풀어갈 수가 있다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게되 여러분들이 김의 김씨는 어디서 나왔나 아래에서 태어났나 되게 큰아들큰 아들이다 큰 그지? 박의 끝에는 어디서 태어났나 박의 어디서 태어났대 경주에 백그 마리 백마리 날아왔고 나중에 앉아갖고 거기 아래에서 태어난 게또바을 끝에서 이 말이야 그지? 김수로 왕은 어디서 났나? 자 그러면 모든 신화와우화들은 만들어진 것이 지 현실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자 곰이 사람이 되겠나? 곰 사람이 되는 거 봤나? 말은 뭐그 말은 뭐그뭐 사람이 곰이 되나? 그런 속에, 그것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어찌보게 되면, 좀 모자라대, 그제? 생각이. 자, 여러분들이 크게 노는 우리나라의 세계의 우리 종교를 한번 보자. 크게 한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본까지 다섯 개 하게 되면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고? 기독교지. 이것이 기독교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을까? 자, 두 번째. 불교. 두 번째. 아, 마음에 떠. 해교. 이슬람교. 세 번째. 불교. 힌두교, 힌두교. 자, 네 번째. 우리는 불교. 뭐, 다섯 번째. 우리는 이 조상을 모시는 조상신, 조상교다. 조상교는 어느 동네에 가도 다 있다, 이 말이야. 자, 이것들이. 이런 종교들이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의 행 종교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렇지 당연히 행복을 위해서인데 이것이 우리는 목적이 뭐고 전부 다 사람이 아니라는 데 있다. 그리고 전부 다 없다는 데 있다. 전부 다 우리는 절대신은 환상의 세계에 꿈이난 것이다. 자 열을 보자. 하느님 있나? 어디 있대 부처님 있나? 어디 있대조상신들이 조상은 환족이니까 이거 한인이지 그치? 누구말딴 만일 한인이라고 하지. 하느님 어디 있대이때이 종교라는 것은 음부다 후황된 것부터 우화속으로 꾸며 들어간 거야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자. 성경이 예수가 말한 거겠나? 불경이 부처님이 말한 거겠나? 아니요, 아니요. 아, 나시, 그래서, 저, 뭐, 코란이코란이 마오메트가 이야기한 거겠나? 웃기는 어, 소리 좀 하지 마라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흙에서, 흙으로, 흙에서, 흙으로 해갖고, 전부 다흙 속에서 살게 만드는 것이 이 종교였다는 거다. 논리에도, 이치에도 안 맞는 거.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마법의그 마법에 클리면안 그 되는 거야. 응? 누구말따 요술공주 안에, 황, 항아리 안에, 참다 막, 우리 첫대 영화, 무슨 영화지? 뭐, 무슨 뭐, 마술? 응? 뭐, 정마술이가? 이런데 클리면안 되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간은 목적이 뭘까요?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게 행복하겠노? 행복하게 살아야 행복한 거지. 자, 지금은 답이다. 내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답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 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마법에 걸린 거야. 마법에딱 걸린 거야. 지금 한번 봐봐요. 텔레비전에서 한번 보게 되면 자, 뭐, 뭐, 재태민이 뭐, 어, 무당이 뭐, 큰 무당이고, 아니, 무당이 그렇게, 누구말또 텔레비 안을 보니까, 뭐, 아 전국에서 뭐, 누구, 국회의원인니까 누군가 놓어갖고, 어이, 쟤 하는데 뭐, 꼴라 300만원 던져야 미친놈이, 300만원 갖고, 그쟤 어떻게 하겠노? 그순 가짜지. 그제 아, 제가 어떻게 300만원 해갖고 해겠노 아, 그러니까, 그, 테레비 하는 것도 점점 미친다이 말이야. 아, 한글, 아인 다인 사실을 갖다가 푸어갖고, 아, 무당이 무당 구다는 거 당연한 거지. 무당이 제사 지내는 건 당연한 거잖아. 저거는 제사 안 지내나? 저거 아지 제사 안 지내나? 저거만 제사, 제사 안 지내나? 아, 그 미친놈들이 하는 짓이고. 저쪽이 왜 당연히 지내지? 자, <웃음> 자 여러분들은, 이 해교와 조금 이야기를 지금 현실을 조금 이야기하고 넘어가자고 요난좀 응? 네. 공부는 나중에 하더라도 자 그러면 기독교와 해교의 차이점이 뭘까? 여러분 다른 거라고 생각하나? 전 세계에 기독교와 해교를 합치게 되면 전 세계 종교의 70%가 기독교와 해교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아니고 응? 우리나라는 기독교 아니란 말이야 뭐가 목적이 기독교, 해교 차이 뭘까? 아, 둘다 하느님이잖아. 둘다 하느님이야. 단지 단지 뭐가 차이 나느냐면 해교는 오로지 하느님밖에 없으니 인간에게는 절대 오지 않는다고 하느님의 뜻을 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기독교는 어떻게? 니도 내도 어떻게? 하느님이 될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모세도 하느님이 됐고 <웃음> 전부 다된 다 거야 그러면 무당은 어떻게? 초상기 이게 무속은 들어간다 무속은 뭘까? 자기 신이 하느님이 던 거야 그러면 지가 하느님이 됐다 보니까 이 처음보다 망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불교에도 부처님이 얼마나 많냐? 그 많은 부처님이 어떻게 만들어졌겠노? 있겠나, 그거? 그런데 하느님 어디 있대요? 없잖아. 하느님 반 사람은 한손안 들어봐. 부처님 반 사람은 한 손을 봐. 자, 여기서 따지면 우리는 한번 보자고요. 절대적인 존재의 그 설정, 가성은 다 똑같아. 자, 하느님. 그치? 자, 이쪽에서, 한쪽에서 내려온 것은 한울, 이것도 하느님. 힌두기도 먹고 힌두기도 하느님이야. 힌두기도 하느님이란 말이야. 하느님의 힌두기. 힌두기는 그뭐 뭘까? 대충은 좀 알아야 된다. 힌두기는 뭘까? 아니 이거 습관모니가 뭐, 인도에서 났는데 인도는 전부 다뭐그 힌두기잖아. 힌두기하고 맘에 또된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이 불교가 우리나라에 와갖고만 우리는 부처님이 됐본 거야. 이?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아, 스님도 좀 알아야 되겠지? 이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스님도 알아야 되고, 부처님도 알아야 되고, 목사도 알아야 돼. 이? 막 거짓말 갖고 막 서버리고, 막 언제 가서 서버리는 거 이런 거안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힌두교는, 힌두교는 하느님이다. 그치? 힌두교의 목적이 뭘까? 힌두교가 어떻게 되면 가장 정직한 이 종교일지도 모른다 정말로 종교일지도 모른다 하는 그 힌두교는 어떻게 여러분들향 안하실까? 이게 원래 뭐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과학적으로 못 받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구에서 나는 이런 물에 불을 붙이게 되면 이 연기가 하늘까지 올라간대요 연기, 향기가. 향기가 하늘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늘의 하느님이 그 기운을 따라갖고,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비도 주고, 눈도 주고, 가뭄도 주고, 건조해주기도 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게, 힌두개. 향, 향을 키우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전달돼갖고 우리나라는 향불 키우는 거야. 그런데 향불이 목적이 뭐냐? 우리나라 와갖고는 이게 완전 변질이 됐던 거야. 그럼 향을 이렇게 펴갖고 이것이 하늘에 있는 이 뜻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조상교로 왔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인 데까지만 전달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 전부 다 똑같잖아. 이부처님 어디 있나? 부처님은 종교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부처님은 종교가 아니라 이 말이야. 왜? 이건 자기 수행법이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뒤에 후손들이 우리는 민족이 똑같아? 막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정말 똑같은 민족이다 이 말이야. 형님 아우 동생 해가면서 서로 치고 받고 코피 나는 거야 지금. 문제야 그지 그럼 불교는? 불교는 어떻게? 이 실제적으로는 종교 아니야. 자기 수양법이야 수양법. 수영법을 종교로 가갖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기복으로 바뀌어 이 기복. 기복이 뭐지? 아, 사람이 사람에서 좋은 건나쁘고 기복 신앙이잖아, 어, 없는 거 막아준다 해고 액기 막아준다 해고 이것이 무교의 그거라, 이 말이야. 기복이라는 것은 무교예 무교. 무섭교 현재 하고 있는 거. 그러면 종교가 어디서부터 발전됐느냐? 이거부터 발전된 거야. 나 조금 있으면 설명해 줄게. 이것이 아니되면 이거는 전부 다 어쩌면 전부 다 가짜로 만드는 거야. 전부 다 가짜잖아. 그러나 이 조상교, 조상은 남아있잖아. 아버지 안 믿는 사람 있나? 꾹꾹꾸 젊으면 안 되겠지? 그리고 귀신 이야기만 하면 눈이 번쩍 뜨리고. <웃음> 우리 종교는 원래부터 이 조상이야 조상으로부터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 이것이 이 신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게 보게 되면 대부분이 어떻게 누구 말다나 한 사람을 내쉬어 온 사람들이 전부 다뭐 성경을 썼다 뭐 불경을 썼다 한거 100% 거짓말 정말로 100% 거짓말 쓴거 하나도 없다 이거 쓸데가 어디있나 이것을 올바도 안하고 우리가 올바로 가르쳐주지 않고 전부다 세뇌만 시킨 거야. 믿어라. 뭘 믿어? 있어야 믿지. 데리고 보면 되잖아. 그리고 성령? 이런 말 있으면 좀 곤란하지만. 아, 성령을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그 말이 되는 소리가? 하느님 어디, 하느님 온천님 뭐 귀신 들리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느님이 오갖고 귀신 들얘기할 수는 없잖아. 이?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까지 세계의 종교들은 처음부터 이게 이 조상교 밑에는 우리가 무속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이 속에 처음부터 무속들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이 무속 속에서 우리가 진행된 거야. 이? 그러면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태초로 한가 보자, 태초. 태초로 가보는 거야. 인간이 언제든지 올라가면, 그지? 올라가다 보면 우리 태초가 생기지 그지? 자, 그래서 한족이 인간의 전체라고 할 수는 없어. 그지? 예를 들게 되면, 누구말따나 하느님이, 하느님이, 누구말따 검지도 만들고, 흰지도 만들고, 노란지도 만들고, 백설기도 만들고, 이럴 수는 없었잖아. 그지? 근데 백슬계에서 미안하지만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종족들이 어딘가서 에 다르게 서 분포됐겠지 그 대표적인 큰 종족 하나가 환족이라는 거다 그제 그러면 한족이 내려오면서 우리는 우화를안 만들었겠나? 만들었겠지 당연히 만들었을 거다 이 말이야 우화는 당연히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우화가전락 하면 종교가 전락 하면 어디서 왔다 해야 되겠노? 땅 속에서 솟았다 하겠나? 뭐, 하늘에서 내려거 그러면 결국은 하늘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한번 택해보자. 우리나라에서, 이 태초에서 이것을 탁 하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는 하느님이 될 것이고, 그치? 두 번째는 뭐가? 우리는 불교가 마요새끼야, 부처님이 될 것이고, 응? 세 번째가 뭐고? 우리가, 텔레비서도 많이 하는 천지신명이 될 것이고. 우리 텔레비 뭐주몽부터 시작해갖고 고구리스도 보면 천지신명이요. 이렇게 하잖아요그 다음에 또 뭐고? 뭐? 자, 옥항상제도 있대, 만들어갖고 자, 그렇게 누구 말 때는 옥항상제라는 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 뭐 어디 가면 나도 상제고 지도 상제고 뭐다 상제해보는 거라 여러분들, 뭐, 수리사주 해놓고, 수리사주 오갖고, 근처에서 조금만 배고 개똥도 모르면서, 어, 가갖고, 나는 수리사주, 막 상자다 해서, 그, 그순사꾼들 아이가. 맞지 <웃음> 수리사주도 못 보면서, 집 밖에 가면, 제 대표적인 있네. <웃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지금부터 우하라 임마, 우하. 우하를, 현실로 받아들이기, 그 자체가 우리는 마법에 걸리는 거야. 종교에는, 종교는 자기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이 결정하고 하는 것이 종교인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어쩌면 무지다, 무지. 그동안에는, 지금 한번 봐봐. 지금 종교에 가게 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몇 개, 우리 세뇌된 종교가 아닐 경우에, 세뇌시킨 종교가 아닐 경우에는, 젊은 사람 어디 있나? 없잖아. 절에 가봐 있나? 조상교 가봐 있나? 없지. 어제 종교교 지금 sns를 막 돌아가면서 거짓하고 막뭐 이거 거짓말을 하는 건 벌써 다있지만 세뇌되어 있는 교 그다음에 이 이거 이제 이근을 챙기기 위한 다단계 조직. 이거 아닐 경우에 젊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다단계 조직기는 왜? 사기침을라고그는 거지. 봤잖아. 성명학, 이름 바꾸게 되면 개원해주고, 복받고 하는데, 이름 바꿔갖고 좋다. 이름 바꾼 놈 보기에는 부다 사기꾼들아, 이거. 맞지? 순시대하고, 창시하고 뭐, 이런 게. 봐봐. 그,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그랬잖아. 이름 바꾸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저분 선능에 가있다 안하더나 선능에 그 빌딩 속에. 참 대사이꾼 집합사, 이거. 그나는그뭐 그래, 성능 아갖고 개원한다고. 그는또한 단계 또 높은 사이꾼이지. 이름 갖고 또 팔아먹어 갖고 장사하는 사람이지. 한 단계 더 높은 사이꾼이다, 말이야. 그것도 능력이다, 잉? 능력은 대단한 거. 아, 생각을 해봐. 너희들 사기 치물라 하면 머리 안 똑똑하면 사기 치침물나 이런 사람은 사기도 못 친다 이 말이야. 성질내가그퍽해가지고퍽퍽퍽하 뭐, 들도 다 나쁘잖아. 자, 그러면 자, 하느님, 부처님, 천지, 신명, 옥황상제이 뭐, 이처음부다 이거 어디 있노? 어디 있더노 이게? 있더나? 아무 데도 없는 거야. 이? 헛수만 뜨는 거야, 그래 놓고 세뇌, 세뇌 교육을 하는 거야. 그렇게 이 마법에 걸리는 거야. 마법에 걸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노? 마법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노? 비, 비니, 비니. 마법에 걸리면, 빙의. 그래 놓고 어떻게 해? 지금은 막 전체가 완전히 완전 귀신판 아이가, 아니? 귀신 구득이잖아, 막. 날뛰고 있다, 이야 대통령 소리하려고 대통령 귀신, 국회의원 하려고 국회의원 귀신, 장관하려고 장관 귀신, 우리가 어, 검사 귀신, 판사 귀신, 공무원 귀신, 우리물 귀신, 뭐작 귀신, 뭐, 어? 그 귀신 밖에 없다.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하려고는 안하고 어떻게? 처음부터 귀신 타령으로 하는 거야. ,이? 그래서 한국의 신리 미친 거야. 이렇게공방비에서꾸뿅꾸하고 점심먹고 꾸뿅꾸뿅하고, 꾸뿅꾸뿅하고 졸면 이거는 어떻게 하 장기신? 하품하면 어떻게 하? 품기신저싱글이우으시는 빙그레우신? 이런 거. 자, <웃음>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결국은 답은 처음부터 이것밖에 없어. 네? 이게 종교라는 거다. 그러면 이 종교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못하면 이제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계를 다 바꿀 수가 없어. 이것이 수천 년 동안 누구 맞든 1만 년 동안 내려온 이 세뇌 교육을 누가 바꾸겠노?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 속아야 되겠지. 그치? 내가 옛날에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면서 항상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배우러 온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 선생님 너무 맑은 물에 맑은 물고기는 어떻게 산천에는 절대로 똥물에 못 산다고 그래서 똥물에 살아남아야 되는 게 우리 목적이다 그제 아무리 세상이 틀었고 어쭈 죽고 똥물이 됐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사회가 올바르게 만들 거잖아 다 그래서 이 하느님 부처님 천지신명 옥황상자 이뭐 등등 해봐야 참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다니 있을 수도 없는 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이 종교 이 종교는 앞으로의 종교는 과학이어야 됩니다. 내 주장하는 게 이, 앞으로의 종교는 과학 과학이 뭘까? 남이 연계해 갖고 맞다고 인정된 이론 내가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론 이것이 돼 자, 누구말따는 지금 우리가 뭐 사회가 복잡하지만은 그지? 옛날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옛날에 참 많았잖아요. 자, 자기가 신이라 했다. 밖에서는 누구말따는 응? 발 씻고 물에도 물 마시고 이거 뭐 마신 사람도 있고 그지? 그 하느님 똥물이라 해갖고 마신다. 그지? 그 마신 종교들 많지? 자 그러면 그것이 이 종교에는 자기가 하느님이라고 하느님을 대신했다 하고 하느님의 그 역할을 한다고 중재 역할을 한 사람들은 전부 다 100% 사입고이다 그거는 이런 말 했으면 되겠나? 되겠지? 당연한 거니까 지금 그렇게 됐잖아 세상이자 그렇지만 은 우리는 그면안 된다 우리는 단지 이 종교적인 개념을 학문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이것을 미리 밝히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된다. 이제 우리는 첫 단추다. 이제 이 더러운 난세에 누구말더나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난장판 돼갖고 외국 가갖고 나는 한국인요할 사람 가몇명 되겠노? 얼마나 쪽팔리노? 그치? 쪽팔리죠? 내가 이런 말을 했다. 저 서울에 로스쿨 공부하는, 사, 공부하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내인데 네 이제, 이제 법으로 이야기하지 마라. 세상을 일으키는 것은 법관이 최고의 그거다. 그제? 어떻게 되면, 검찰, 조직, 검찰 조직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마지막 보류다. 이 말. 이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그데 그래, 그것도 뭐, 지금 뭐 난장판 아이가, 아니. 그제? 우리 국민들을 지켜줘야 될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뭐뒤집박고귀신에다덮으 싶으니까. 어디 답이 없잖아, 답이. 나도 어쩌면 귀신에 덮어 있을지도 모른다. 덮어 말고. 아, 귀신은, 이거 좀 귀신은. <웃음> 자,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첫 번째는, 이제 자기가 이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배제해야 된다. 그 말은 100% 거짓말이니까. 자, 두 번째는 자기가 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100% 거짓말이다. 도인이 어디요 내가 많이 안다는 있을 수있지 그치? 많이 안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도인은 절대로 없다. 이 많은 사람치고 좀더다 또라이 아닌 사람이 없다. 내 솔직히 말해서 좀더다 또라이지 뭐. 머리 꽁지만큼, 꽁지 머리만 하고 있으면 도인 되나? 자, 도인식이그서렇게 나와 있는 사람 나와봐라, 그래. 진짜 도인인가? 그것들이 처부터 사기친구잖아요. 그지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종교는 과학이론이다. 종교는 과학이론이기 때문에 이 과학이론을 가지고 이제 펼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누구 말든 도덕는 많다 하더라도 안 속는, 속지 않는 사람만 한명 있으면 어떡해? 그 사람은 자 지정신으로 살아갈 거잖아요. 우린한 사람 한 사람이지 내가 무슨 사회를 바꾸겠고 누가 자기가 하길 아 내가 대통령이 이 사회를 다 바꿀 수 있겠나 그지? 그러면 나는 우리는 어떻게 여기 업무자가 하게 몇명 모여갖고 시작하는데 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바꿔가면 어느 세월에 뭐 수천 년이 걸리더라도 할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 종교의 개념에서 우리는 새롭게 자각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내가 이제 가르치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잘 비웠어. 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보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참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참다 없는 걸로 하고, 응? 지나간 거다 없는 걸로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이 올바른 두뇌다, 올바른 두뇌. 천부경의, 천주경의 올바른 두뇌다.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함께 가고자 하는게 내 목적이다 저보다 미쳤는데 뭐 어떡해 온갖 귀신들은 날뛰고 있고 응?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린 사람만 있어야 되니 나는 이 사람만 데리고 가보는거야 응? 내가 뭐 5년을 데리고 갈지 10년을 데리고 갈지 20년을 데리고 갈지 모르지만 은 이것만 갖고 가고자 하는 그 욕심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부질없는 짓이다 응?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로 중요한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종교가 과학이라는 거, 과학이 아니면 종교가 안 되는 거다. 과학적 이론이 아니면 종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종교를 지금부터 다 푸는 거야. 인류 태초에부터 모든 종교를 다 풀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 과정을 가지는 거야. 그런데 나는 참 좋겠다. 우리 결대 는 잘못을 저 잘못 다른 사람들이야 이제 뭐 채울이 없는데 내가 많이 알면 뭐 해? 이필칠그 음, 공간이 없는데 아이에 네 있네 저 뒤에 그저 봐라 뒤에 가 갖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음저 <웃음> 뒤에 아직 공부 안 하려고 뒤에 가고 들어다자 그래서 이 종교 과학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천주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천주교 속에는 뭐가 있겠나? 뭐가 있겠나 천주경 속에 응? 천주경 석에 일부가 여러분이 하는 하나는 천부육경이고 하나는 옥행경이고 하나는 우리는 살풀이경이다 그 속에 여러분들 읽어본 것은 많이 있겠지 많이 읽어봤죠 읽게만 읽었지 못뭐 때문에 읽었는데 묵고 살라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거고 살라고 했다가 그 도둑놈이야, 이제 살꾼이고,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가는 길은 가더라도 이? 이제는 알아야, 이제 올바른 것을 알아야 살꾼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다른데 전달할 때는 살꾼으로 전달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이것을 우리는 하나씩 푸는데 이 천주경은 천주경은 이 수리사자고는 하 다르다, 이? 그래서 우리는 천주경 속에서는 인간과 귀신과 인간이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풀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개념을 풀기 위해서는 이 천주경의 시발점과 이것을 우리는 갖고 그 역사부터 지금까지 풀어가겠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도록